어떤 인지 알지 음. 사장님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촬영 허가를 어렵게 받았고 어렵게 받은 만큼 또 열심히 촬영을 해야 되겠죠. 이곳은 형, 형이 촬영해주면 안 돼. 여기는 그좀 집중 있게 관리를 해주는 곳입니다. 남성 전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번 받아볼까요? 퇴근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빠 오늘 빠른 퇴근. 예. 예. 형이 저를 보면 민망하니까 집 촬영하면 민망하니까 제가 오늘 멀리 간다니까 빨리 가세요 가세요 없고. 아, 예. 네. 바이 네. 이곳의 가격이고요 가격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90분은 30만동 120분 40만동 180분 60만동이구요 이제 1인실 2인실 VIP룸 사용에는 10만동이 추가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팁은 별도고요네 올라가겠습니다 요거 잡아볼게요 총 5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넓은 방입니다 마사지 베드는 평범하지만 그래도 편안함을 위해 이렇게 널찍한 마사지 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불건전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해서 따로 뒤를 뭐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햄 자한 음. 비에띵 한큼? 엠비에 쭙쭙쭈요 뭐 쪼다 막쭙 오케이 다소 조금 민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건 수건 어디 있어? 있다. 마이 아이돌. 뭐해이 em tức 제가 유튜브 촬영을 제의를 했을 때 2층으로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고 아, 그럼 어떻게 해야 섭외를 해주겠냐? 내가, 내가 돈을 더 올려줘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건 필요 없고 자기가 아는 동생 소개만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 소개를 받게 됐습니다. 잘로. 한국으로 치면 이제 카카오톡이죠? 그런 이제 연락처를 줘서 친구를 맺게 됐어요. 어떤 여성분하고. 좋아죠 하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리얼입니다. 그냥 출연료도 필요 없고 그냥 기본적인 팀만 요구하고요. 그냥 소개받으래요 <스 compte> 요즘 한국에서 함부로 농담하면, 신고도 당하고 딱딱한 분위기가 많이 연출이 되는데, 이제 농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에이, 거못 가, 안 콩? 까 가? 거 컴? 히이, 어제, 아, 나톱 비워. 어제까지만 해도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오빠 안 돼, 컴, 컴댐, 네. 이러고, 유튜브 컴, 컴댐, 이러면서. <목소리> có khách là... muốn n h ó n bao nhiêu ừ. mà em em? có em, ừ, em. Ừ, ừ. nếu mà có khách nhiều thì một ngày là... t ô i xem em 주말에 say name 주말에 say name 그러면... tip은? nói tiền tip em không đ ư ợ cập c đến tiền được không? nói gì? mọi 점? em là không thích nói mọi 점? 2 점? ở đây là... 규정은 1 0 0 0원에 1명, khách là 100,000원. 음. 근데 송님, 여기 송님, 제 소이식만 남듯이 제 소이. 여기 월급 없어요. 아, 그래요? 여기 월급 없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 그럼 오로니 팁으로만 팁으로만 생활하는구나. 뭐 아이고. 한국 가본적 있어요? 두 번? 진짜로? 엠줄릭 한국아? 여기 돈? 우와 <웃음> 어땠어요? 재미 재미 없어요. 재미 없어요? 재미 없어. <웃음> 구미 갔어요. 아 구미? 응 아, 구미 재미 없어. 아 구미 갔어요. em gái bạn 아 친구가 구미에 살아요. bạn của em l 아 결혼까지 했고. a n k visa come. a n visa 고 a n 비자 em làm được mà. lúc đó là làm h 아, 코로나 때문에 다. 해도야. 아, 사망 했어요. <웃음> 나도 코로나 때문에 장사 못 했어요. 네. 그그한 안떡볶이. Nhưng mà corona hết rồi. Em là cũng hết rồi. Em ô tô ba là h s e m 아, xem mất l 어제 저 이발소 갔다 왔어요. 그래요? 이발소 알아요? 이발소 알아요. 아, 어제 이발소 촬영 갔다 왔어요. 유튜브. 어제 꼬가이가 너무 보이 보, 보이 그러니까 네, 보이야 <웃음> 꼬가이 가입 <다 웃음> 다행을 <있는>. 이거는 뭐예요? 듣게야? 꼬양이만 딱 꼬게야 걔네 멤피야? 컹 끈에다 우와 아 진짜 너가 사는 거야? 아 사진에 어 사진에 만족 그러면 이거 사람 사람들 사는 거마다 다 달라? 아 달라요 아싼싼거살 수도 있고 비싼 거살 수도 있고 비싼 거예요? 아 비싼 거. 오 좋은 거 쓰는 거예요? 음. 에 또. 오 마사지 잘한다. 여기 압이 되게 훌륭해요 이쪽이. 와. 요새 베트남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얼굴 노출을 하는 것을 조금 꺼려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존중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뭐 유튜버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촬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로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촬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응. em gái là đẹp hơn. đẹp lắm. 어, 인정 인정 그래. <웃음> 인정. 이뻐 이뻐. 맞가 em không nói dối. 진짜 착해. 거짓말 아니라고. 거짓말. 진짜 싫어요. em gái là 거짓말. 진짜 싫어요. 근데 n em gái cô bạn c h a i không không có bạn c h a i anh là nói chuyện tìm hiểu đi được rồi 마 ô i cũng m y 자기 c 더 돈을 ơ n 을수 있는 h 를 n 걸포기하 có thể 켜 준다고 하 g 까 하지만 조 i 지켜 đ 야 되죠. i gì đó cái gì đ c i g g á i gì i gì c i g i c i ì i g i gì 거나 아, 망해서 집에 갔어요. 아, 코로, 아, 코로나 망해서 집에 갔어요 오토바이 팔고 아. g a l i t t c i t h 좋은 사람이면 진짜로 좋은 사람만나프로막 엄청해요. 알았어. cùng n a v i ệ o u t u b k h v i c n g l m i c 안자 <목소리> 나몸워 <응>? 아, 이. 몸무. 벨워? 벨아 와. 짜라. 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어, 이거는 정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안 건드립니다 여러분 사타구이쪽딱 이렇게 그 갈리는 부분을 좀 해주고요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네, 처음 하시는 분들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고맙 네.